아... 잘 돌아가라 아, 낚시TV 정감독입니다. 자, 이곳은 강화도에요. 강화도. 상당히 멀른, 먼 곳까지 올라와 봤는데요. 이곳은 바로 뒤쪽이 이제, 그, 우리나라의 끝부분이 되는 그런 최북단입니다. 강화도에 여기 네 가지라고 하는 저수지에 얼음낚시를 하러 왔는데, 어, 오늘 날씨도 좋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 거의 그 저수지를 다 덮다시피 할 정도로 어,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저는 좀 늦게 9시 넘어서 도착을 해 가지고 어, 일단은 대편성을 다 끝내놨습니다 어, 8대를 펴놨는데요 다행히도 어제 사용하시던 그 구멍이 살짝 얼어가지고 제가 얼음 뚫는 그런 얼음을 구멍을 내는 수고는 좀 하지 않아도 살살만 뚫어도 아, 구멍이 뚫리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이제 지렁이를 달아가지고 대편성을 해놨는데 아직은 이렇다 할 입질이 없습니다. 어, 주변에 이제 조사님들이 간혹 이제 한두 마리씩 잡고 어, 제 맞은편에 계시는 조사님이 에, 제가 오고 나서 세마리를 잡는 것을 봤어요. CR도 상당히 준수한 그런 사이즈의 붕어를 잡으시는 걸 봤는데 아직까지는 뭐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 주변 상황을 좀 볼까요? 자, 이쪽서부터 어. 저쪽 중앙 부분, 그 다음에 저쪽 끝까지 그 다음에 상류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수지에 꽉차 있습니다. 오늘 휴일이기도 하고 날씨도 좋고 그래서 많은 조사님들이 낚시터를 찾으셨는데 역시 겨울에 백미는 얼음낚시 아니겠습니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얼음 위에 나와서 어, 자연도 만끽하면서 또이 추위하고 싸워보는 것도 또 재밌죠 거기에 이제 붕어가 나와주면 또금상첨화고요 어, 하여튼 어, 햇빛 좋고 오름색 좋고 수심이 무려 한 5m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낚싯대는 다 짧은데 릴대 5대에 다음에 대낚시 짧은 거에 줄을 좀 길게 매가지고 세대총 여덟 대를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자 오늘 목표는 붕어 얼굴을 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한 마리를 목표로 어, 한번 해 봐야 될 텐데 이곳 먼데까지 강화까지 와서 붕어 얼굴을 못 보고 가면 이것도 또좀 난감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주변에서 늘 고기들 참는 상황이 나오니까 아 여기도 곧 입질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啊。 y o u l s 와, 아, 추정다 네, 예, 아까 빠져버리더만 조금 잡았네, 기다리네 아까 한 마리 빠졌는데 예펄 <웃음> 물렸나봐요 그 자리에서 구름그대로구먼 그 <웃음> 할 만한 붕어가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34, 56 정도. 됩니다. 자 오늘 어, 이거 네가지에서 낚시는 이걸로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 좋아하긴, 네, 좋다고 좋을거라고 기대는 하 안했는데 그래도 붕어 얼굴은 볼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딱 붕어 얼굴만 봤습니다. 한 마리 약간 물척은 넘고요 한3 4 정도 되는 사이즈의 붕어 한 수를 한 걸로 오늘 마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세 시간 넘어가면서 구름도 끼고 온도도 떨어지고 어 조사님들도 한두 분씩 다 이제 철수를 시작을 하시네요. 저도 이미 이제 낮시대는 절반을 걷었고 두 대만 남겨놨는데. 이제 철수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4가지에서, 4가지에서의 낚시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돌아가라.